세력들도 결코 조작할 수 없는 유일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이용하여 세력매집을 포착하여 보자. 거래량은 세력도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지표들이 가격을 주축으로 한 지표들이 많은데 가격 자체는 세력들이 마음껏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량만큼은 수급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세력이 매집하면 매집한 흔적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래량인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을 잘 분석하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먼저 알아챌 수 있다. 따라서 공략 종목을 선별시 아래 설명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력의 매집 흔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급증하나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급감한다. 이들이 본전뿐만 아니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급등시킬 수밖에 없다.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매집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력의 같은 현상이 여러 번 반복해 발생한다. 매집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날수록 강력한 급등이 수반된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매집으로 이통 물량 대부분을 세력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가격 상승 시에 악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세력의 마음대로 시세를 끌어올리기가 쉽다. 거래량을 이용한 세력의 재매수 시점을 포착하여 보자 거래량을 이용해 공략하는 방법은 일단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보이는 종목을 미리 관심에 편입시킨다 그 종목이 장기간의 고점 최근 60일 이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돌파 후 하락 조정 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파한 전구점 부근에서 세력의 재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구점 부근에서 미리 매수 주문을 내어놓고 기다리면 안전하게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1차 매수는 전고점 부분, 2차 매수는 전고점을 찍은 다음날의 시가로 하고, 각각의 손절면은 3% 이내로 짧게 한다. 세력의 재매수 시점 포착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랫동안에 뚫지 못했던 고점을 돌파시킨 세력들의 경우, 가격이 이전 고점 밑으로 다시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그것도 상당한 물량의 매집을 통하여 시세를 견인했던 터라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전 고점까지 하락하게 되면 세력들은 장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재매수를 통하여 시세를 다시 견인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력의 재매수 시점 포착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최근 60일 이상의 고점을 돌파, 돌파 시의 엄청난 거래량 수반,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거래량 급감, 이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재하락시 거래량 급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재하락시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는 세력의 손절매로 봐야 하므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고점에서의 거래량 폭증을 이용한 폭락 징후 포착 고점에서의 거래량 폭증은 세력의 이탈로 폭락을 불러온다. 그 이유는 선도세력이 고점에서 이익실현을 위해 내놓는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인해 거래가 폭증하며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장대음봉이다. 주로 점상한가로 폭등한 종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세력이 이탈된 종목의 경우 시세를 견인해줄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엄청난 폭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매도시기를 늦추는 순간이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락 추세에서의 추가 폭락 지후 포착 60의 2평선이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의 첫번째 거래량 급증은 특히 61선 아래에서의 가격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나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 또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 거의 대부분 대폭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락 추세에서 약간의 반등이라도 있게 되면 그동안 물려있던 일부 후발 세력들과 투자자들이 배량으로 손절 물량을 쏟아내게 된다. 그로 인해 시세는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며 반등 시점에 새로 매수했던 투자자들마저도 손절을 시작하게 되어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되어 폭락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하락 추세에 있는 특히 골든크로스 시점의 거래량의 폭증은 폭락의 전주곡이라고 여겨 절대 매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단어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단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반등을 추세반전으로 오인의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매매법이다. 시세는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수할 때 상승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매수하는 자신이 세력이 아니라면 바닥권에서 시세의 상승을 예상하고 산매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항상 세력의 매집을 확인한 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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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기준 일봉차트에서 거래량이 바닥권과 상투권이 공존하는데 거래량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시기라야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을 보이므로 이 시기에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등 후의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다가 어느 정도 급등 후에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일시에 급증하게 되는데 특이한 주도세력이 주가를 이끌고 가지 않는 이상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급등은 나타나는 점상한가, 즉 시가, 종가 모두 상한가는 대개 주가가 곧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추격매수에서는 안되겠습니다. 거래량이 낮은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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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매매 전략이 쉽지는 않다 해도 말입니다. 이런 특징을 참고하여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는데 활용해볼 만합니다.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분석은 하되 믿지는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차트의 3대 지표인 거래량, 주가 이동평균선을 비롯하여 모든 보조지표를 통털어서 거래량이 그나마 유일하게 선행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선행하여 증가하면 주가는 뒤이어서 상승하는 추세를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뒤이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주가는 조정을 크게 안 받고 다시 상승 가능성을 애포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나 대세 상승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 전략상 보유나 또는 매수 대응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뀜과 대량매집의 특징적 거래량을 살펴봅니다. 손바뀜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손바뀜이란 매도자의 매도 물량을 신규매수세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여 상승세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보통 정상적인 거래량의 특성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따라서 오르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도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여러분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박힘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즉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나서 상승반전시 거래량은 늘지 않지만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배량매집의 특징적 거래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배량매집이란 일시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세 초기에 발생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량이 급증하여 주가가 상투를 들고 하락하는 경우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시세 초기의 대량 거래량은 팔기 위한 거래량이 아닌 매집의 거래량이라 할수 있으므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때 거래량이 증가해야만 주가가 상승 탄력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탄력이 약해 약세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견주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보유하였다면 보유하든가 또는 신규매수하든가 하는데 거래량이 전일보다 다시 재차 증가하는 날 매수로 대응함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20의 이동평균선 주가는 거래량이 감소하면 탄력이 약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거래량 감소가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이라면 반등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20의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한 반등을 보이는 날은 매수로 대응함이 적절합니다. 파동을 만드는 거래량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경우 주가는 오랜 기간 매수세도 없이 힘없이 완만하게 흘러내리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는 급등하면서 급락을 반복하지만 주가의 저점은 높아지는 파동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거래량도 규모가 같이 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 증가한 첫날 바로 매수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 매수대기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 할수 있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시점을 1차 차익실현 시점으로 대응하고, 조정 후 재상승하는 시점을 재매수 시점으로 대응함이 낫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로 안전히 방향을 틀어서 상승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일정한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때 거래량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이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가가 일정한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 고유하거나 또는 매수로 대응하되 일정한 저점을 이탈시에는 손절로 대응하는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소하는 거래량과 횡보하는 주가 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특별히 큰 등락 없이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 새로운 악재를 만나지 않는 한 반등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횡보의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하고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 매수로 대응함이 좋습니다. 한동안 거래가 뜸한 종목은 수주일 또는 몇달 정도 지나면 이동평균선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여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의 거래량으로 낮아져서 주가가 횡보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이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넘어서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기 쉬우므로 그 시점에서는 매수로 적극 대응함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등주 매집 거래량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